소석입니다소석 첫석. 자, 여기 본 바와 같이, 어, 고3 모유고사1 2월종로 모의고사 17년, 어, 우리 가지고 있는 모의고사 책 2권 마지막, 마지막. 이거 끝나고 바로 18년 돼서 3월로 넘어갈 건데요. 어, 자, 여러분들 문자로 요청한 모의고사 번호를 받아봤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33, 34. 자, 비가 4개가 다 질문이 나왔고, 그 다음에, 36, 38? 정확하게는 안 돼. 추적을 적어놨는데. 일단 이렇게 이어 나갈 겁니다. 순서대로, 28, 31. 그 다음에, 저쪽 교실로 넘어가서, 32번부터 34번까지. 후회합니다.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위 해서, 아, 이런 상이 뭐냐면, 직접 찍은 걸, 어, 이 핸드폰에서 제 컴퓨터로 다시 옮겨야 돼요. 이거 많이 걸리진 않아요. 어, 노트북이 꽂아서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는데, 받아. 받은 걸 다시, 음, 제가, 어, 이 프로그램에다 넣어서 인코딩을 합니다. 작업. 앞에 거실점거 거 빼고, 뒤에서 숨 쉬는 것 까지 수업하고만 딱 잘라서 끊어버리기 때문에 어 인코딩을 한 다음에 요 이제 유튜브를 올리거나 블로그를올리기 작업을 할 건데 그러니까 아무튼 오늘 안에 볼수 있도록 빨리 빨리 찍을게요 지금 음. 고3만 있는게 아니라 참 끝나고 나면 고2, 고1 고1은또 내신 수업 들어가고 학교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들 천안에 고3이 제일 편해요 사실은 공통부분이니까 질문 나올 것도 딱 모아 지고 취약해서 속해주면 되니까. 그치? 어, 그래서 오이는 어, 없었어요. 29번 질문하는 사람이 없었고 28번 질문하는 사람이 몇명 있었고 어, 중복되는 게좀 많았어요. 거의. 그만큼 우리가 틀리는 문제만 틀린다.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나 어, 남은 5월 모음사 16일인가? 요그 끝나고도 실험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내가 조교시하는 거는 왜 9월 16일 모음사가 중요하냐 그런데 오르막길을 갈 것인가 내리막길을 갈 것인가 이걸 결정하는 기루에 있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야. 알겠죠? 내가 왜 이렇게 막 노심초사하고 아 어떻게 해야지 어, 9월에 정점을 찍을까 이 생각을 하는지 알죠? 그때만 여러분들이 일단 찍어주면 그게 있잖아. 계속 청소만 조금씩 올려. 일점씩만 어? 올려서 퍼펙트로 가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도 그냥 좋은 점수로 그걸 모의평가에서 모평에서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는 거 이거 좀 이해해 주시고 자 어떤 문제는 간단합니다. 지금 보물을 적어주는데 책에 나있는데 여러분들 책으로 보는데 잠깐 음, 요요을좀 가르쳐 게요 여기 보세요. 31번 미칸 같은 경우는 내가 이거 3번이라고 짧게 적은 거 있죠. 이건 줄이야. 그러니까 우리만 갖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몇 번째 줄에 이렇게 시작한다라는 거를 그래서 여러분 멈춰놓고 복습할 수도 있고 그렇지요? 어, 못 알아듣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책은 똑같은 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문을 다 쓰질 않았어요 포인트가 되는 부분만 적고 강의와 관련된 내용들만 적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알겠죠? 자, 문법은요 1번이에요 정답은 이게 왜다문장 지금 통문장으로 한 문장 쓰는 거예요 그지? 1번이 포함된 문장만 썼어요 사실 이게 렇다 썼지만 여기서 불필요한 게 있죠. 앞에 거 불필요해요. 왜 앞에 게 불필요할까?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자, 아, 어, 선생님, 선행사가, 이거 봐요. 톱만 출고 왔으니까 관계된 것을 계속 좀 훔치는 가능성이 있어요. 선행사 데려와야 되는 거아니니까 주격 아니잖아. 앞에, 앞에 있는, 앞에 있는 내용물이 필요한 건 여기가 동사가 됐을 때만이야. 얘가 없고, 얘가 없고, 여기가 현장에 나와서 해이냐 해지냐, 이거 고는 이런 문제일 때 선행사가 군화절이면 무조건 이트니까 단수. 근데 복수일 수도 있잖아요. 복수명사를 받을 수도 있죠. 이럴 경우에는 또, 어, 검증을 해봐야 돼. 근데 여기서 선행사 문제가 아니라 관계명사 자체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 컵만딱 쳐주고 이 뒤만 보면 된다. 뒤만 보자. 뒤만. 앞에 아, 거볼 필요 없다. 그리고 뭐 본다? 자, 품사 본다. 그래서 구조 분석한다. 자, 봐봐. 됐네, 주어도 나왔네. 맞죠?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우 그리고 PP 나오는 겁니다. 어, 그리고 혈구사 나와줬네. 이게 죽격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봐봐, 여기 end over fear. 주격보 아니에요? end 뒤는 보지도 마라. 끝. 여기까지만 보면 돼.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자, 지금 그러면 제가 선을 걸어놨어요이 부분이, 어떠니? 너희들 보기요 완전합니다. 완전 구조의 문장이 나왔단 말이에요. 완전 구조의 문장에서어규수술 있나요? 뭐 없죠 그럼 얼른 뭐로 바꿔줍니까? 그렇죠. 관계 부사로 바꿔주거나 아니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를 위해서 얼른 냅다 바꿔줘야 되겠지. 그래서 답이 1번이야요 되니? 법 어, 어. 간단하게 가자 길게 갈수록 우리 손해예요. 자 찍어야 된다. 빈칸 봐아요 31번. 31번 빈칸이 나와있다. 까만 할수 없으니까. 자, 칸 문제는 평소에 우리 오프라인 수업할 때생이늘 강조했던 거. 뭘관계이니 아, 빅학. 어디가 뚫렸니? 여기가 뚫렸다. 자, 뚫린 부분이 청부장이었네요두 가지 구석이라는 것도 대충 감 잡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연구 시작하면 이거는 100% 연구문이에요. 조사로 시작하면 조사문입니다. 실험으로 시작하면 실험문이에요. 연구문, 조사문, 실험문은 결과가 답이다 실험의 결과, 연구의 결과, 조사의 결과다. 그러면 너희들은, 여기. 이것만 이해하면 된다는 얘기야. 예, 네, 바로, 핑크 바로 다음에 먹어놨어. 실험해서 아, 그러면 연구문이 아니라 실험문이 없구거 이거, 어, 뭐, 실험문이나 연구문이나 축사문이냐. 다한 집, 아, 한 집안이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위의 내용을 보시고요. 굉장히 뭐가 들어있는데. 봐봐. 연구에 따르면, 여기까지 해석했잖아가 어, 연구에 따르면 끊었어. A great many s p e c i 자 수많은 종들이 몇 가지 자 허팝스티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런 능력이야 뭘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이 야니에따라다닐수 있는 능력이야 추할게요 알겠어 자 뭘까요 이게 아, 사물의 이런 특성 어떤 특성이냐 공간적 특성이냐 아니면 뭐 시각적 특성이냐 어 그죠 어 광학적 뭐 특성이냐 아니면 화학적 기능적 수학적 다섯 개 중에 하나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환경 속에서 답은 여기서 없죠. 단서. 자, 실험 과정 살펴보시고, 결론 부분 보면 돼요. 그래서, 실험 과정은, 자, 책이 있어요, 책. 여기서 책 보면 알겠지만, 여기 스포츠축이었나요? 아. 그 다음에 쭉 나와있는 거, 내가 모아서 그것들을 얘기해볼게요. 자, 이렇게 그냥, 이게 없습니다. 사이클라닉스입니다. 심리학자들이, 심리학자들이 뭐 했다? 심리학자 러셀 처치하고 그 다음에 워렌맥이 사람이 쥐들에게 노출했습니다. 쥐들 어디다 노출시켰냐면, 그굉이 중요한 두 가지가 나왔어요. 보트, 톤, 에 네, 여기다 써볼게. 톤, 이거 신호음인데요. 신호음. 그 다음에 엔드 다음에 또 이제 B가 나오겠죠? A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뭐하는 프레시적 라이트라고 나왔어. 이렇게 나니다 성광이에요, 성광. 아, 이걸 가지고 실험했대요. 신호음과 성광 이두 가지에 노출시켰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섬세하게 들어가보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다음 주에 보면 the rats were initially trying to press the left lever. 어, 왼쪽 레버를 눈으로 풀려받았대, 처음엔. 뭘 들었을 때요? When they heard the two tones입니다. 두 개, 두 번의 신호음을 들었을 때는 왼쪽 레버. 왼쪽 레버. 네버. 왼쪽 레버를 누르도록 틀려받았대. 그 다음 내용 봐봐요. 그 다음 내용. 자, 오른쪽 레버를 누르는데요. 오! 네 번의 신호음을 누르면, 네번 신호음을 누르면, 자, 어떻게 된다고요? 오른쪽 레버를 누른다. 성각 구거기들은 안 읽을 수도 된다는 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나오겠어? 이거 나오겠죠. 성각 두번 반짝 반짝 보여주면 뭐? 왼쪽 내버를 누르도록 어떻게 했어? 훈련 받았어. 그러면 성각을 어 빛을 네번 반짝 반짝 반짝 반짝하면 바로 보여. 오른쪽 내버를 누르도록 훈련 받았겠지. 그럼 결국 이래서 여기 봐요. 봐 여기 보여요? 뭐야? 보나 마나. 워드랜. 다섯 번째 줄은 아닌데 씨, 줄은 몇 줄인지 모르겠다. 이게 다섯 번째 문장인가봐 아, 내가 여기 잘못 썼는데. 자 아무튼 이거 찾아. 우리도 l e t do. 자 그러면 쥐들이 어떻게 할까요? 뭐할 때? 자제시되었을때뭐 해요? 봐봐. 원톤. 그 다음에 원플이시 성광. 합치면 얼마? 2. 이렇게 돼요. 자내일 네, 무슨 얘기냐. 지금은 신호음과 성광으로 따로 따로따로 훈련을 받았어요. 두 번이면 왼쪽, 네 번이면 오른쪽 네 번. 근데 이번에는 신혼과 성과 한 번씩 한 번씩 몇 번? 두 번. 이렇게, 어, 훈련 받았을 때 결과가 뭐냐, 이두 가지 사건으로 봤다 알겠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수학적 능력이 있습니다. 수학적 능력이 정답이 되어있어.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자, 됐죠? 빨빨리 넘어가요. 자, 바로 이제 32번으로. 다시.